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새고기 아, 비빔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을 해서 밥을 비벼먹기 좋게 하는 겁니다. 갈아온 새고기를 좀 볶아줍니다. 참기름입니다. 새고기는 이거 100g입니다. 좀 바삭하게 볶아주겠습니다. 바삭하게 볶으면 이제 고기의 냄새가 많이 제거되거든요. 여기다가 후춧가루. 양이 작아서 약불로 합니다. 양이 많을때는 중불로 하세요. 맛있는 냄새가 날 때까지 바삭 볶아줍니다. 약간 갈색이 나도록 바삭 볶았습니다. 양파 작은거 반개 다졌구요 그리고 여기 대파 어, 다진 것 종이컵 반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는 매운 고추인데요. 냉동입니다. 냉동했던 거를 조금 넣어봅니다. 매운 거못드시는 분은 고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어느정도 익었으면 한 3분 정도 볶고요 물입니다 저희 컵한컵 정도 부었습니다 진간장을 5스푼 정도 넣습니다 국간장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멸치액젓을 두개만 넣겠습니다 조금 짭짤하게 하는 설탕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한스푼 넣고요 약간 단단하게 하시려면 좀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끓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끓으면 이제 다 됐습니다 불 끄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요 한참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밥을 비벼 드시면 되거든요 따끈한 밥에 어, 혹시 뭐 자취하는 자녀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음식에 보낼 때이런거 만들어 보내면 저렇게 떠서 따뜻한 밥에 비벼만 드시면 좋으니까 간단하게 간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반찬이 되겠습니다 눌러놓으시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완전 밥도둑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음 이게 짭짤하니까요 조금씩 비벼드세요 많이 넣으면 짜요 많이 넣으면 짜니까 조금씩 음. 여기다가 마요네즈 넣고 비벼도 됩니다.